호메. 흠. 오마이갓. 에휴. 어? 설마? 어째였을까잉. 나머지 3점에 빵꾸치고 오케이 좋았어 2점 남고 접시 뜨시고 나이스 나머지 1점 옆돌 포지션 고생하셨습니다. 왈! 응? 장난 나랑 지금 아냐? 핗 이야.. 헐 어? 하이... 미안합니다. 왓? 양빵이지. 아이씨. 어 허매, <놀람> 나 환장하건네. 누굽니까? 압돌 대회전? 이정도면 빠질데가 없지? 어머나? <웃음> 재수 더럽게 없네 완전 개까이 근데 이거 공이 너무 붙은거 같은데 <웃음> 떡입니다요 오마이갓 oh 재배치 하시고 포지션 개꿀 <웃음> 뭔 N병이다냐 개꿀? 개꿀빠는 소리하고 있으시네 당구는 쉬운 공이 없다니깐 걸어치기는 맞아 있겠지? 설마? 야이새 맞아 있기는 개뿔 누가 여기다 길려놨네 아이스. 트레스야 대단하다잉. 응? 아았다 미야노용 퍼메 완전히 마탱이 가본다야 좋았어 다 왔다 일점 먹기 힘들다잉 어 와우 아잘 치요